하기 직전에 뭐, 불 꺼있는데. 안녕! <웃음> 테리야 은우야, 일로와. 이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희들 너무 귀엽다. 어디가? 어디가? 집에가? <웃음> 이리 오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배탈거에요 씩 둘씩, 둘씩. 배탈거야 어, 배탈 그래 배탈자 배탈 거 어. 나도 배탈거지우 완전 적응했는데 문우도 <웃음> 어. <오늘도 웃음> 잘한다 문우 <웃음> <오늘도> 잘한다 아 <웃음> 맞아 <웃음> 어, 옳지 어 올려봐. 어? 그만 탈 거야? 네, 그만 타자. 내려. 와, 지금 잘 탄다.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이쪽으로 지만 이쪽으로. 하나 아저씨가 혼자는 안태워준데 왜냐면 네 살이라서. 너내훈년에 다시 와 <웃음> 와 뒤에서 1등 이리야! 우! 우! 우! 우!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! 와 땀범벅 여기 <웃음> 보세요 <웃음> 김치즈 누가 제일 잘 우는지 오! <웃음> <웃음> 은우도 웃어봐 히이 웃어봐 히이 아, 너무 까졌다 까 어. 봐줘 여기. <웃음> 너무 까졌어 응 알았어 하지마 하지마 그래 나 윤서 찍는 건데 왜 그래 <웃음> 장태리 선수 이길 수 있습니까 네네 네. 윤서 선수 이길수있어하면 안돼요 준대말하세요 네, 아시아, 정. 네. <웃음> 준비. 시작. 어디가 어디가? 어. 어디가? <웃음>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벌벅이라, 준비. 올려요야지잘 오래. 준비. 파이팅! 시작. <웃음> 윤서는 어디? 는 어디? 어디? 어어 공동 1등! 둘다 1등 했다! 아, 어. 아. <웃음> 이 준비 시작! 아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변명입니다 이거는! 어. 이거 비겁한 변명이에요! <웃음> 이모가 비급한 변명이래 아 이제 내디 나가 이제 과해아 돼요 화해해 이제 이제 화해할 시간이야 나, 나, 에 나, 나, 나, 나, 같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이